골목 맛집 연예인 맛집 1탄자 오늘은 개그맨 권재관님께서 운영하시는 1977 돈탐라 제주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1977 돈탐라 제주 사장님이신 아 개그맨 권재관님 <웃음> 나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 돈탐라 제주 제가 이제 네. 연예인 맛집으로 오늘 네, 1탄으로 어, 재관 형님의 아, 가게에 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분탐나 제주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고 우리 탄항탐나 제주 같은 경우 신뢰와 정성 제주 돼지고기를 갖고 와서 급속 냉동을 시켜서 네. 아 근데 저 정말로 냉동 삼겹살 좋아하거든요 이게 네. 기본적으로 좀 유명한 두꺼운 삼겹살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또 냉동 삼겹살만의 특유의 또그 맛이 있다고 생각해. 감성이 있다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 요또뭐 예전에도 냉동삼비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때 추억의 감성도 느끼고 맞습니다 뭐 서울에 네. 유수한 집들도 참 많은데 네. 제가 그 집을 다 가서 먹어보고 좋은 네. 것만 갖고 왔어요 아 기본 참부터가 뭔가 신경을 쓴게 느껴진다 예 네. 그냥 잠깐만요 고기 좀 시켜볼게 요 우리가 말만하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고기 좀 주세요 네 여기 동탐라에또 네. 리뷰한 것들을 봤어요 그 영상들을 많죠 정말 유명하신 뭐, 찌장님부터 야식이 민경... 민경장군 그 다음에 아, 야식이님도 오셨어요? 야식이도 왔었죠 음. 대표화정에 그렇게 확실히 유명하신 분들도 나오셔서 네. 정말 맛있게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리고 내가 옆에 있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웃음> 요거는.. 냉동삼겹입니다, 냉동삼겹. 그리고 얘는.. 이 뭐예요? 돈차돌입니다, 돈차돌. 돈차돌? 와.. 돈차돌. 네. 항정살이죠 그거를 동그랗, 동그랗 동그랗게, 동그랗게. 나온 걸 갖다 이렇게 썰어, 썰어서 나온 거예요. 아까 살짝 들었을 때 돈차돌은 네,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수유점에만그 네. 돈차돌만의 장점. 여기 며칠 전에 나온 메뉴라 한번 먹어봅니다. 아, 정말요? 네.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차돌. 자, 그리고 이 냉동 삼겹살의 장점이 또 빨리 빨 있죠. 빨리 익죠. 아, 휴즙도 그리고. 네. 살짝 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주시면 여기다 이제 얘 기름이 이제 흘러요. 네. 거기다 이제 미나리랑 꽈리고추를 같이 구워 먹어요 그러면은 이게 맛이 기가 막이다 동탑라만의 네. 또 이렇게 고기 먹는 법이 또 있네요 이런 게 주,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요거는 네. 전주에 네. 있는 벤치마킹, 벤치마킹 벤치마킹 중요하죠 이 기름장에 마늘 들어간 거 저도 나름 삼겹살 먹어봤다고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아, 있을 수 있죠. 저는 처음 봤어요 이제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 맛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그렇죠. 그 집만의 장점을 확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장점들을 네 <웃음> 여기서 그래서 벤치만 갱해가지고 그랬어요 어. <웃음> 야 이렇게 후추를 뿌리니까 또 뭔가 네네, 네네. 다르네 여 잡숴보세요 아, 네한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섞어서 섞어서 야섞어서 첫입 음! 그렇지! 이감정이지 그죠? 응! 음. 냉동양념다의감에이 아, 그리고 후추를 왜 뿌리는지 알겠네요 네! 오. 향이 살짝 나요, 후추 향이 네네! 마늘 아, 맛... 아, 향도 좋다! 마늘 아, 향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풀어갖고 계란 요거 풀어갖고 네. 한번 드셔보시고 자, 자! 이거를! 예! 이렇게 푸는 건가요? 네네네! 이렇어서 음. 이건 어떻게 먹으면 되죠? 그것 이제 고기를 푹 담갔다가 여기다가? 네 고기를 아푹 담갔다가 아아 그게 먹으면 돼요. 수유점에만 있는 네 돈차돌 네. 돈차돌 한번 그리고 내가 이따 미나리랑 이거 한번더 드릴게요. 이거 두개 쪽이던데요 이거요? 야 이거 돈짜돌 되게 쫄깃하다. 식감면또 어, 다르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소스에 이소스에도 한번 또 간장 소스도 좋아하기 때문에. 음. 음. 야 이거 또 맛있다. 맞아. 누른 자또왜 넣은지 알겠네. 이거는 또, 이쪽에 있는 가게에서. <웃음> 여기 파절이 한번 드셔보시면 네. 어? 이거 어긴데? <웃음> <웃음> <웃음> 이게 뭐라 뭐라구요? 미나리랑 미나리랑 꽈리고추 꽈리고추 네. <웃음> 맛에 대한 잡로 합니다 그래서 오 음! 꽈리고추가 어, 생각보다 살짝 매운 꽈리고추네요? 좋아 아, 그냥 매워, 매워요? 아 그럼 이것 <웃음> <그것만 웃음> 먹어야 겠다자 <웃음> <웃음> 어? 쌈장이에장은 그냥 쌈장인가요? 네 시점에 파는 거? 네 아, 뭔가 다 특별함이 있길래 그러게 뭐야? 음. 네. 음, 쌈장도 근데 뭔가 맛있는데 맛있는 거잘 선별하셨나 보다 딴거 쓰나 왜 맛있지? <웃음> 어? 아니 단집은 <웃음> 딴집 쓰는 거랑 달라요? 쌈장이? 다른데? 이따 물어봐야 되겠다, 여기 이니 24장에 딴거 쓰나? 이 돈차돌은 여러분 수유점에만 있는데 다른 지점도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지, 쫄깃해요 지금 먹어보니까 나도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거 조금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 정말 쫄깃하다 괜찮군지 이게, 이게, 이게 그건가요? 뭐라고 하지? 명이? 명이 명이 네, 명이 명의. 네. 명이를 간장에 절인 명이를 같이 싸서 음 아 너무 너 맛있다 맛있게 또 기대됩니다 껍데기도 냉동하고 생선 겹의 차이 좀알려달요 냉동삼겹살 이제 얼려서 나왔고 뭐 얇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냉동삼겹살에 있는 고기를 싼걸쓸 수는 없어요 그쵸. 그 맛을 갖다 그대로 유지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영하 4 0도 급냉을 시킨 천천히 얼리는 거랑 급냉이랑 고기 맛이 완전 달라요 아 저희는 급냉입니다 일단 물이 안 빠져요 수분이 안아 빠져요 아 그러니까요 한 번에 걸려야지 그 맛도 있고 그리고 익히는 것도 좀 빠르고 네. 고기가 음. 상한 거 훨씬 더 그... 데미지가 덜할 수가 있어요 아자 이제 껍데기 껍데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다리미로 또 눌러서 네. 이 흘러나온 거는 기본 양념이 돼 있는 네. 소스인 거죠. 네. 며칠 정도 재워야 돼요 고기도. 음. 또 껍데기 먹으러 또 많이 다녔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 껍데기도 꼬대, 또. 네, 껍데기도 빗게를 맞추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우 향 좋다. 네, 그리고 잡내 잡는 거와 이 맛을 또 그쵸, 먹을 때 그쵸, 그쵸, 그쵸. 내는 그쵸, 거랑 그쵸. 와 고민이 정말 많으셨겠어요. 아니 한번 드셔봅시다. 네. 자 그러면. 올드닝강겠지 응. 자, 컵대이 음. 한번 자, 찍어서 됐습니다 음. 이거 그냥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냥 그랬어. 간이 좀돼 있어요 네, 그냥 간 어떤지 좀야 음아 음. 맛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아, 맛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음. 볶음밥. 여기요 볶음밥 한번 가볼까요? 저희 그럼 볶음밥 네첫 숟가락 자 부으십니다 자 볶음밥 사장님 볶음밥 비벼주실 때 맞아요 맞아요 아또 맞아요. 아, 이걸 이렇게 아니 뜸을 들이시는구나. 그렇죠, 해야지 이제 주지가 쫙 녹아서 쫙 굳거든요. 그러면은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만 볼래요. 방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어, 어이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괜찮은데. 어, 어, 자, 자, 오 어, 됐네요. 싹. 자, 네. 자. 맞... 여기서부터 풀면 될까요? 네, 마음대로지만. 어, 네, 네, 마음대로 풀면 되죠. 아, 허리! 해서, 음! <웃음> 이거요? 맛있어, 맛있어. 어, 김치찌개 나왔다. 야, 통돼지가. 야, 김치도 뭐야, 이거. 자르기 쓰니까 토넣는내 <웃음> <냄새. 웃음> <웃음> 자르기 쓰니까. 그냥. 일단 국물부터 네 그럼 오늘 준호의 골목 맛집 어, 연예인 식당 아, 예, 1탄 어, 부담스네요 일탄이 나는게 1탄 누구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이탄뭐 백종원 또 그리로 가면 너무 그게 차이가 나고 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서번적 <웃음> 몰라요 몰라요 네 1탄 권재가님, 아, 감사합니다. 정말 정성 들여서, 하나하나 하나 다 드셔보시고, 이렇게 만들어 하셔서, 지금 수유, 해와 와, 송파. 송파, 송파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지점이 있는데, 오늘은 수유점에서 먹어봤고, 네. 고민 많이 하시고, 맞아요. 이렇게 식당을 오픈하셨구나라는 그 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과찬입니다 그리고 아차님. 또 이렇게 또 형, 형님께서 직접 구워주시고 아 그럼요 사실 이제 좀 솔직한 리뷰가 되려면 음. 조금 아 이건 좀 아쉽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찾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못 찾았어요 내앞에서못 찾겠죠? <웃음> 아니 <웃음> 내 저는 정말 못, 못 찾았어요 내 손은 가위도 있는데 어. 내앞에서못 <웃음> 찾겠죠? 이렇게 하나하나가 네. 고기도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뭐 김치찌개부터 볶음밥 네, 그리고 그러면. 기본 찬들까지 하나하나가 정말 뭐 버릴 것 없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는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는 믿지 마세요. 내가 지켜서 그요 <웃음> 아니 정말 아유, 맛있었어요. 여러, 여러분들도 이게 추억의 음식이라고도 또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냉동삼겹살 한번 먹어볼까 생각을 하신다면 1977 돈탐라 제주 꼭 가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우리 준호TV 보고 오셨다고 하면 은 네. 어느 지점을 가든지 간에 제가 음료수나 뭐 그런 건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말해놓을게요. 꼭 얘기해놓으시는 겁니까? 네 얘기해놓습니다. <웃음> 어, 혹시 뭐 그래야 뭐 절도죄가 <웃음> 음료수 하나 정도는 또 재관님 유튜브 소개 아 500개. 저는 그 유튜브 아시카 채널 하고 있고요. 네 요즘은 전자제품 취미도 리뷰를 해요. 네 전자제품 아, 전자제품까지 네 전자제품 을리뷰 해요. 아무튼 그런 채널이니까 심심할 때 한번 뭐 와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재관 형님의 어? 재관중이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